빨리 빼요, 이거. 오케이. 자. 안녕하세요, 복숭아 단녀 여러분. 신비유입니다. 제가 최근에 넷마블 크리에이터가 된거 말씀드렸죠. 그에 이번에 비밀리에 진행된 넷마블 신작게임, 하이퍼스커드의 VIP 테스트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테스트에는 약 30분 정도 참여해주셨는데요. 저번과는 달리 자리가 구석자리여서 편안한 듯 했지만, 제 뒤쪽으로 직원분들이 <웃음> 오시더라고요. 하이프스쿼드는 스팀으로 출시 예정인 PC 온라인 배틀로얄 게임입니다 오는 6월 14일부터 21일까지 알파 테스트를 진행하는데 생존 모드와 점령 모드 두 가지 전투모드를 선보입니다 먼저 생존 모드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줄어드는 브레이피드 내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전투 방식이며 점령 모드는 각 라운드 종료 시점까지 점령자를 확보하지 못한 팀이 순차적으로 게임에서 탈락 파이널 라운드에서 최종 점령지를 확보한 팀이 우승을 차지하는 방식입니다 우선 튜토리얼을 끝내고 훈련장에서 여러가지 무기를 체험해봤습니다 다른 게임과 좀 색다르다고 느꼈던 점이 이 무기인데요 대부분의 다른 게임들은 캐릭터 별로 사용하는 무기와 스킬이 달랐는데 하이프 스쿼드는 무기마다 가진 스킬이 다릅니다 이 무기는 대부분이 근거리 무기로 근접 전투를 지향합니다 원거리 무기도 있긴 하나 사전 거리가 길지 않고 지원적인 성격을 좀 띄는 것 같아요 두 가지 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니 적절한 무기 스위칭도 중요하겠죠? 자, 이제 한번 게임을 시작해볼까요? 참가인원은 총 30명, 3명씩 팀으로 이루어져 총 10팀이 게임에 참가했습니다 랜덤으로 팀이 되어 대기실에서는 원하는 지역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팀이 한 곳에 배치되는 것 같은데 다섯 구역 중에 한 곳을 선택하여 바꿀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게임 스타트! 우선 적과 싸우기 위해 무기를 구해야 합니다. 아이템은 보통 이렇게 박스를 열면 있어요. 무기는 같은 무기를 또 습득하면 등급이 상승되니 파밍이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무기를 얻는다는 보장도 없고 같은 무기를 여러 번 습득해 등급 상승도 생각해야 하니 다양한 무기를 다룰 줄 알아야 할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템을 마구잡이로 넣기에는 <웃음> 가방이 작은데요. 거기 아까운 아이템은 공유 구관함에 저장해서 팀원들과 아이템 공유를 할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이용해서 팀원의 무기를 대신 주워줄 수도 있습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거점이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 거점을 점령하고 거점을 누르면 아군을 네, 부활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테스트한 모드는 생존 모드였는데요. 이제 한번 제가 실제로 플레이한 네, 모습 가볼까요? 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버스 좀 타겠습니다. 저도 들어갔는데, 네? 기기 기사님 찾습니다. <웃음> 일단 저는 우리 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전투 시작. 님 따라다니면 되나? 아 오케이 오케이.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저지가저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저지이저 지금 저 지금 저 어, 금저지어저지조 어, 조심조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네. 어 뒤에도 있어요. 저기색대원에게쯤이야 일단은 저희 어차피 자기장 안으로 가야 되잖아요. 여기로 가는 건 이쪽으로 가볼까요? 네. 네. 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안전구역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거 어떻게 되나요? 이거? 어 일단 체력 많이 빼놓긴 했는데 까져서 피 드시면서 어 다른 팀또 왔어요 아이고 죽어 잠시만요 그러면 살리는 게 우선이니까 거점 밟으면 살릴 수 있거든요? 아될것 같다 잠시 후 안전구역의 범위가 줄어듭니다 전령하는 느낌이 좋아졌네요 어? 오케이 오케이 나 있다. 어, 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무기 드세요 아 네네 이거 아직 살아나고 있어서 아 이거 이거 있는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게여어귀신같다 <웃음> 네. 어, 네. 오케이 어떻게 하면 밀어볼래요? 조언상자가 생성되었습니다 오케이. 네. 오케이 들어갈게요 잠시 후 안전구역의 범위가 줄어듭니다 나이스. 더 생각은 없어. 안전 구역이 줄어들기 안전 어 진짜 안 죽는다. 와, 정신없어. 아이고. <웃음> 아, 아이고. 어, 전 지역에 죽었네. 아아 아,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전투 시작. 여기 내가 있을 곳은 여기야. 와 아, 아. 박살내고 가볼까? 밑에 사람이야? 밑에 사람이요? 한 명인 것 같아요. 네잡 잡을 수 있나? 잡아볼까? 그 사람. 뒤에 사람이요! 뒤 사람이요! 뒤 사람이요! 어 되게 안 죽네요? 너무 안 죽는다 생각보다 어! 나이스! 죽였어요! 오, 죽였어요. 죽였어요! 나이스! 저기 사람 또 있어요 앞에 사람 진짜 많아요 여기. 왼쪽에. 왼쪽 복귀고. 네, 왼쪽 복귀에 사람 많아요. 위에서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시야가 네, 넓어서. 어, 여기 왠, 어, 왼쪽, 오른쪽으로 어, 해야 돼요. 옥상에 두명 싸우거든요. 사거리가 다될것 같은데요. 네, 사거리가 네. 안 되네요. 일단 뭐 여기 안전 지역이니까. 잠시 후 안전 구역의 범위가 늘어집니다. 두번째 라운드 어.. 좀 가야되네요 지역이 일단 네 이동하실까요? 네네 이동하시죠 그럼? 일단 네. 갈까요? 지금 완전 어, 어, 앞에 싸움판이라 어, 지금 네. 어? 잠시 후 특별지원 상자가 생성됩니다. 지원 상자가 생성되었습니다. 상으로 아, 도망갔어. 아, 뭐. 일단 들어가시 안전네 들어가자. 어, 어떻 지금 왔어요? 앞에 요 잠시 후 안전 구역의 범위가 줄어듭니다. <뒤> 안전 구역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뒤> 어 죽였어요 아, 나이스 오케이. 네 나이스 나이스 어, 어 죽였어요, 뒤에 있다 뒤에 어 뒤에 뒤에 뒤에 조심조심 나이스 죽겠어요. 죽였어요? 나이스. 아, 앞에 한명더 네. 앞에 네, 한명더네한명더한명더피 없으시면 피 드시고 어 안전지역으로 네, 저... 들어갈게요 어네 어, 안전지역 가시죠 세 번째 라운드 여기한명 있거든요? 좀 네. 안에? 네, 아래 아래? 갈게요 밑에, 다, 밑에 있어야 돼. 익숙해. 네. 거든요 슬로우. 네, 아! 아! 아! 나이스 주셨어요? 네. 나이, 나이스, <웃음> <시원을> <웃음> 저 지금 완전 잘하고 있는데? 뒤에 사람 있어요? 네, 어. 어 네. 네, 저공 있어요, 지금. 나 슬로우? 네, 거든요 어, 제가 돌게요 론. 네. 네. 나갔어요. 올릴까요 네. 그냥? 한 명! 한명 얼렸어요! 얼렸어요 지금! 네보 있어요. 해겠어요죽겠어요죽겠어요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어 안전지역이래요. 아 아이고! 들어가면서 싸우세요. 오케이 오케이! 앞에 어? 애들 많다. 네. 라운드! 아이고. 살짝 빼면서, 저 아, 뒤에 가서. 빼면서요, 빼면서요? 네. 빼면서, 빼면서 해요. 네. 어, 네, 전 죽었어요, 저는. 어. 이게 안전으로 바뀌면 체가 엄청 빨리 다녀요. 어, 네네, 그게 점점 빠질수록 네. 네. 아픈가 봐요. 네. 아이고, 아 죽었다. 아, 아 아쉽다. 아, 아쉽다. 단단 연극 절반. 자 이렇게 심피우는 하이프스쿼드 VIP 테스트에 참여해봤는데요 아쉽게도 한 번도 뜨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게임은 정말 재밌게 즐겼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영상 보셨나요? 모바일 게임 중심으로 저는 방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일찍이부터 사이퍼즈, 롤, 오버워치, 대그이터널 리턴 등등 여러 게임을 즐겨왔는데요 현재 따로 정착한 PC 게임이 없었는데 하이프스쿼드의 정식 출시를 기다리게 될것 같습니다 현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테스트 참여 코드를 신청하여 알파 테스트를 참가할 수 있는데요 알파 테스트를 기념해 테스트에 참가하는 모든 이용자에게 정식 론칭시 사용할 수 있는 탈것 스킨을 증정한다고 하니까요 관심이 있으시다면 지금 당장 신청해 보세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